하참에서 네. 지하에아침차해라 네. 하면 아 위, 그런... 완전 위쪽에? 네 맞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새채널 딥시라이브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병대 중에서도 아주 스페셜한 특수부대죠 해병대 특수수색대 전역자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구독자분들께 이제 뭐 간단한 프로필 소개 가능하실까요? 저는 2016년도에 병 1213기로 입대를 음. 해서 수색교육 양산 과정인 음. 특수수색교육 89차를 수, 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18년도에 그 다음에 18년도에 전문화사로 음. 인간을 해서 작년에 제대를 한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중 하나가 육군, 해군, 공군도 있고 뭐 해병도 음.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해병대를 선택하시고 스페셜한 특수수색대를 지원하신 계기가 있으신지? 특수부대를 가려면 은 거의 복무 기간이 4년이잖아요. 근데 어, 군대는 그렇게 길게는 가고 싶지 음. 않고 근데 좀 한번 가는 군대 음. 멋진데 알아보다가 음. 이 해병대 중에 이 최정의 음. 상위 1%라고 하는 이특수색대를 알게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특수수색대란 무엇을 하는 부대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해병대 특수수색대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을은적지중심작전이라는 건데 음. 어, 전시 상황이 되면 은 해상, 공중, 육지로 적으로 침투를 해서 음. 우리나라의 눈과 귀가 되지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색대가 있고 예. 또 특수 수색대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이두 부대의 차이점 이있나요 임무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냥 일반 수색대대는 아까 말한 음. 적지 좋은 신작전이 위주인 음. 임무고 그 예. 특수 수색대는 제가 근무했던 당시에 새로 창설이 됐어요. 아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직접 그 했고 아예아아예 네. 네. 교관 생활 때딱 예. 마침 그때 창설돼가지고 주 임무가 일단 대테러 수색 때도 똑같이 적지 종신 작전을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대테러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국내에서 네. 벌어지는 상황 아, 예. 속에서 네. 대처할 수 있는 뭐 707과 같은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나아가서 대테러 업무까지 할수 있는 이 특수 수색대 될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특수수색대는 간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일반 수색대대는 병사라도 갈수 있지만 은특수수색대 음. 근무를 하고 싶으면 예. 해병대 부사관으로 지원을 해서 병과를 수색으로 음. 가게 되면 은 예. 수색대대로 그 배치를 받겠죠. 예. 거기서 생활하다가 수색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 예. 그것을 수료하지 못하고 퇴교를 하게 되면 은 음. 일반 보병 계열로 아타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도현님이 네. 처음 입대를 병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병으로 들어가셔서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나중에 직별을 선택하실 때 수색대로 들어가신 건가요? 아, 병사로 지원을 하게 될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음. 그때 병과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야 돼요.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있는 걸로 음. 제, 지금 개억을 하는데 네. 1지망은 수색, 네. 2지망은 보병, 네. 3지망은 뭐 화학, 이렇게 네. 운전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럼 이제 수색 교육을 받고 나서 예. 수색대원으로서 있다가 나중에 전문화사를 하셔서 예. 특수수색대로 가신 건가요? 아 아닙니다 아. 전문화사로 인간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예. 부대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휘관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교관 임무를 저에게 갔다 와라 이번에 있을게요. 제가 가게 됐는데 그 때마침 그때가 특수수색대가 창설된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예. 근데, 창설은 됐는데, 네. 부대가 없는 거죠. 지어진 아 건물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수색교육대에 저희 양성교육하는 네. 네. 거기 지역의 건물에 수색대가 생긴 거예요. 그냥 같은 네. 건물을 쓰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특수수색대 이제 선발 과정 훈련을 받을 때, 총 인원은 어떻게 되냐면, 뭐 장교 몇 명, 부사관몇 명, 뭐, 비율 정도가? 비율이라기보다는 팀 단위로 운영이 되는데요. 네. 팀은? 발 저격, 예, 예. 적극, 고파, 통신병 이렇게 팀으로 나눠져서 훈련을 합니다. 특수수색대가 창설되고 예, 예. 따로 훈련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이미 수색교육을 아 받으신 분들이 그냥 가신 거예요. 대신에 아 특수수색대가 창설됐으니까 체력검정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특급기준이죠. 예, 예. 그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예, 특수수색대는 지원을 하되 이미 수색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좀더 특별한 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특수수색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단계가 수색대를 먼저 거쳐야 된다. 근데 지금 창설된 때라 그렇고 예.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음. 수료하기 전에 다 같이 본 앞에서 컴퓨터로 보여줍니다. 그 뺑뺑이를 어. 돌려요. 현재로서는 신입하사가 가고 싶으면 운이 좀 따라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갈수 있는 게아니네 예, 맞습니다. 아. 추후에 가고 싶으면은, 만약에 1사단이나 2사단이나 뭐 연평도 이렇게 음. 배치된 하사들이 특수수색대 가고 싶다. 그럼 거기서 근무를 어느 정도 하다가 예. 특수수색대의 티가 전자상에 올라오면 음. 신청을 해서 가는 거죠. 음. 예. 어찌됐든 간에 특수수색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색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수색대 그 훈련은 한몇주 정도가 이루어지나요? 가입교 1주 포함해서 예. 총 11주입니다. 아, 총 11주? 네. 대략 한 두세 달 정도 받습니다. 네, 네. 그럼 그 훈련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아,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차마다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1주차부터 심해주차까지 예. 뭐, 일주차는 가입교죠. 예, 예, 가입교라고 해서 뭐, 체육 테스트 음. 일단 음. 가입교를 시작하게 되면은 날짜를 나눠서 음. 구보 음.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그리고 아. 평영 자유형 이렇게 음. 총 음. 다섯 가지 항목을 보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할 때는 터코이는안 봤습니다. 그때 테스트를 탈락하면은 그냥 떨어지는 건가요? 한 번에 못붙으면은또한번의 음. 기회를 줍니다. 음. 예, 이제 수색대를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기초. 교육 실주를 수료하고 그 다음에 수색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작성할 때 수색대로 일지망을 쓰셨기 때문에 예, 예. 수색대를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 수색대에 들어갈 때 음. 예. 아무 테스트 없이 그냥 수색대 아아예 훈련을... 훈련소에 병으로 입대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 중에서 훈련 받다 보면은 음. 방송을 합니다 수색병과 주화효과 아, 예. 집합 <웃음> 아 여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 그래서 음, <웃음> 가슴이 쿵쾅쿵쾅 떼기 시작합니다. 예. 네. 낯설고 적응도 잘된 아, 상태에서 뭐. 그냥 부르자마자 인적 상황과 뭐 자격증이 뭐가 있고 생년월이 음, 뭐. 적고 예. 그러고 있다가 그체력평가를딱 보러 갑니다. 예. 그때가 한 20명? 예.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예, 7주 훈련 받을 때 기초 교육 아, 받을 예. 때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수색 계열 지원자끼리 음. 모여서 테스트를 보는데 그 기수마다 뽑는 수색 병의 인원이 있습니다. 음. 저 때는 딱 10명이었는데, 20명 아, 네. 네. 정도 중요했으니까 2대1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또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 그러니까 아, 네. 그 10명 안에 못들면 음. 떨어지는 거죠. 음, 음, 음. 음. 처음 봤던 순서가 팔굽혀펴기 보고, 네. 유모론의 기 보고, 턱걸이 보고, 구고, 네. 이렇게 보고, 또, 해명대 기초 훈련 중에 또 수상주가 있어요. 예. 그때 또 따로 가가지고 평양이랑 자유형. 자유형을 50m씩 봅니다. 아, 예. 근데 저는 그때 물라경을안 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예. 맴모, 완전 맨몸을 해야 되는 거.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7주 기본 훈련 과정 중에 수색대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은 치르고 들어가되 수색대 때, 가입교 때또 테스트를 하는 거네요, 대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럼 가입교 이제 1주차 끝나고 2주차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건데? 예. 그때부터는 어떤 훈련을 하셨나요? 가입교 1주차는 그냥 빼고 네. 일단 1주차부터 수영주라고 합니다 네.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수영주라고 해서 1, 2주차는 평영을 합니다 평... 평, 평영만? 평영만 바로 왼쪽에 물론 PT 무장고보 포함해서 그냥 목풀기 음. 네. <웃음> <웃음> 그리고 3, 4주차는 장구수영주 네. 어, 장구수영은 뭔가요? 오리발수영입수영 아, 예. 펜수영 예. 예. 저희는 장구수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 돼서는 예. 예. 어, 예. 예. 예. 네. 예. 그 5주차가 말로만 듣던 지옥주라 하죠 극기주로 아 네. 그 다음에 6주차는 지옥주를 했으니까 쉬어야죠 아 회복주 네. 회복주를 아, 하면서 잠수 이론을 배웁니다 훈련안 음 하는데 책상에 앉아갖고 잠수 장비 후흡 장비, 렁이랑 네. 호흡기 사용법 등을 익힙니다 잠수에 대한 이론을 공부를 아, 하죠 예. 환기도 예. 하고 그때 음, 이제 잠 많이 올때 바로 자, 조선애들 난리나네요 <웃음> <웃음> 아 난리나네요 <나를> <웃음> 잠도 오긴 오는데 네. 아무튼 자면은 네. 또 벌점 같은 게 있습니다 아, 근데 또태교할수 있으니까 그 벌점 10, 10점이 쌓이면 태교를 당하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6주차에 잠수 이론과 퇴복주를 겸해서 하고 예. 7주차부터 7주차부터, 예. 8주차, 9주차까지, 음. 잠수주라고 하죠. 맨몸 잠수부터, 투어 잠수까지. 음. 네. 맨몸 잠수는, 그냥, 스킨이라고 하죠. 아, 스킨 네. 다이빙. 네. 아, 몇 미터까지 해보셨나요? 저는 10미터까지 해봤는데, 아, 실무에서 네. 근데, 네. 네, 교훈단에서는 5미터가. 음. 수심풀이 5미터밖에 안되면 해봤습니다. 예, 아. 그럼 이제 9주차부터는. 네. 잠수하면서 그 예. 캐스팅도 하고 예. 있습니다. 어, 헬로 캐스팅이 뭔가요? 헬로 캐스팅이라건그 헬기로 예. 해상에 침투를 할때 예. 장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예. 그 램프라고 합니다. 헬기가 뒤로 열리는 게 있어요. 자세를 갖추고 이함을 합니다. 이함이란 아, 예. 예. 예. 게 그냥 코를 잡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주차 레몬 한 가지 있는데 9주 때 헬로 캐스팅도 하고 리비타 예. 훈련도 합니다. 리보트 이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식주차는그 아. 생식주라고 하죠. 말로는 이게 생식주가 되는데 예. 어, 저희가 봤을 때는 전술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훈련이냐면은 그 전시 상황을 가정하에 훈련을 예. 하는데 음. 어, 교육대서부터 어디 산을 지정해 줍니다. 아, 예. 아, 이 지도만 보고 여기 와서 침투해라. 에이. 그래서 침투를 한 다음에 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그때 교관과 조교들이 옆에서 붙어서 같이 가는데, 예, 예. 교관들이 따로 예. 그 인물 을 줍니다. 음. 아, 여 앞에 저기 있으니까, 음.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가다가슬턴 음. 투척, 예. 이런 가정하에 예, 어떻게 행동을 예. 하는지. 뭐, 시뮬레이션. 예. 예,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갑니다. 예. 예. 그 도착을 하게 되면은, 비트를 하루 종일 면접을 팝니다. 아, 음평패 할수 있는 굴의 비트인 거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거기서, 그말 그대로 눈과 귀를 음. 역할을 하는 임무를 음. 수행을 하는 거죠 여기가 북한이다 쳐들어가서 음. 그러니까 은폐 은폐 한 다음에 음. 적 상황을 보고해라 음. 그거를 하루 일종에 24시간 하게 되는데 음. 낮부터 음. 시작해서 밤까지 에밤 비트를 파고 잉거지를 음. 구축을 하고 또, 조교들끼리 적으로 위장을 음, 해서, 적대응을 아, 이게 또 여기 상급부대에다 보고를 하죠, 통신. 그런 훈련을 적지, 종심, 음, 작전 음, 어떻게 보면 생색주긴 하지만 실질적인 전시 대응 훈련을 한다. 아,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대만의 마지막 주차는 뭘 하게 되나요? 그